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이제 이삭이 탄생합니다 창세기 21장에 와서 이삭의 출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생되어지는 이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탄생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삭 탄생이 주는 진정한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참 약속의 자손인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이제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나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실체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이 이삭 탄생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우리에게 교회에게 일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교회인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앞에 건 좋은데 뒤에 건 아멘 없는 거 보니까 벌써 싫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세요 그 다음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교회에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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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강조되면서 무엇과 연결되어 이삭이 탄생했다. 그렇다면 이삭의 탄생은 말씀으로 되어진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누가 탄생해요? 그렇다면 이 탄생되는 이삭은 말씀과 언약과 관련된 자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음, 아브라함이 그몇 세의 부름을 받죠?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몇 세에 죽죠? 175세에 죽어요. 몇 세에 그 오늘 창세기 20일장에 그 이삭이 탄생하는 걸까요? 100세에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75세에 하나님이 내가 아, 자손 주게 내가 아들 줄게. 그러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끄셨어요. 그 100세에서 이 이삭이 탄생됐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자,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을 주신 까닭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다음날 아들을 터커니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결국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삭이라 하나님이 저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존재인 이삭을 25년이 지나서야 주시는 이유는 이 아들은 아브라함 너에게서 나오는 아들인데 이거 육신의 자손 아니야 어떤 자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다 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요 바로 이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너가 이삭이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오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하나 주는구나 그래서 아들 하나 얻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너를 구원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그 존재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 숱한 허물과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꾸준히 이끌어 가시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내가 약속했던 이 아들은 육신의 자손 아니고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은 이 이삭을 통하여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이 이삭이 낳는 것을 통하여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된다. 창세기 12장 2절을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제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멈춰서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다시 가난안 땅으로 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가난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보세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다 같이 읽었어요 어, 무엇을 창대하겠다고 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요 무엇을?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한 적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약속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은요 결국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큰 민족, 큰 나라, 큰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영적 자손이에요. 영적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아어지는 믿음의 나라예요. 그거 이루시겠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이름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창대해지는 거죠. 그 나라가 기독교고 그 나라가 중생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총회에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 교회인 거죠. 아브라함 안에 예수님이 그, 그 들어있고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서어 11장에 가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에, 신약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서게 된 신약의 교인 우리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온전케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심을 성취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오실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그들이 그들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달렸거나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 태어나지게 하신 것이고 그 태어나진 그 아브라함으로 태어나진 예수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창백해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은 자손 주겠다 그러니까 땅 주고 자손 준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처음은 따라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변변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주면서 끌고 가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영적 믿음을 갖도록 영적 눈이 떠지도록 그게 그게 이삭이었던 거예요. 25년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교회인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세상에서 잘 잘되면 대체 뭐가 잘되는 것인지 그 잘되는 것이 잘 되어봐야 향하는 곳이 묘지라면 끝이 죽음이라면 도대체 그게 뭐가 잘된 거예요. 여러분 잘된다라는 게 성공했다. 대체 성공은 뭘 대체 성공이 좋아요. 승리. 대체 뭐가 잘되고 뭐가 축복이고 뭐가 뭐예요. 뭐가 뭐예요. 아니죠. 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희 잘 되게 할게. 어려움 없게 할게. 자식 걱정 안 하게 하고 또 자식들도 잘 되게 해서 무병장수하게 하고 너도 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게 할게. 근데 그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끝으로 결론으로 간다면 대체 그게 무슨 잘 되는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내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목적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아들 이삭인 거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시기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일이 있었죠. 오늘 지금 있잖아요. 장세기 21장에.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아브라함에게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요. 낳기는 누가 낳아요? 사라가 낳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음, 단지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25년 아브라함이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브라함 안에 태어나진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되어진 아들.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태어나졌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라고는 우리는 그렇게는 알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구원 받았 아니요 목사니까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아 있으면 그가 행한 그 어떤 일과 상관없이 그는 지옥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진 존재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어떠함에 불과하여 그의 모자람에도 불과하여 부족함에도 불과하여 계속 함께 했던 것은 결국은 이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얻고 태어나진 것을 갖게 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교회인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태어나지는 이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가? 맞는 것인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한 방식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서 참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일이 없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일이 있어지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는가라는 이 반문은 뭐냐면요 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났는가라는 얘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방향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목적 목표 이게 진지한 목표가 내 안에 섰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진지한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끌려져 가고 있는가 그냥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세상 것을 얻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는 그런 것에 대한 목표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만짐은 모르면서 이 싸움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 일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을 간섭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진 그래서 정말 내가 중생한 자가 맞구나 거듭난 자이구나 라는 믿음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 교회인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어나도록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 그래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나도록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보세요. 무엇을 없애는지를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여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말씀하신 시기라는 이 단어가 모헤드예요. 근데이 모헤드는 단순히 그냥 타임. 어, 그냥 이렇게 어떤 흘러가는 어떤 그 시간을 의미하지 않고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모에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 하시겠다라고 뜻을 세우신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 구속의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이 오심에 났다라고 할때 이게 바로 모에듭니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이루어지는 때.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가 보시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모에드죠.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 이 때죠 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 이 말씀을 하셨, 하고 계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몇 세죠 내년 이맘때니까 99세예요 그죠 그니까 내년이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에 지금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기한이 이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지금 딱 정해놓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구속의 때입니다. 100, 그 이루어지는 때죠. 99세는 아니고 내년 이맘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가보시면 창세기 21장 5절. 함께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의 구속의 때죠. 왜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99세 때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그때가 99 더하기 1이니까 100이죠. 그러니까 100세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이 카이로스는 무슨, 무엇을 의미하죠? 크로노스 같은 이런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태어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 예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때,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가 태어나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이삭이 태어나지는 일입니다. 왜 하필 백일까요? 어? 왜 하필 백일까요? 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의 백세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여기 죽은 것 같고라는 것은 죽은 것 같이 방불하고 다름없고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다 내몸 죽었다 그리고 사라의 태도 아브라함이 볼때 사라의 태도 끝났다 죽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백이라는 백세 때 이루어진 거죠 이 백의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백이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백세가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태도 죽었다라고 지금 백세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끝이구나 나는 두손두발내려놓 나는 아니구나 나에게 답이 없구나 나는 그냥 빈 깡통이구나.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자기 죽음의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게 백의 숫자죠. 이게 이 백세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자기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백세의 이삭을 낳았다는 라 것은 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백세에도 아들 낳게 해준, 늙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백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속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뭘 알게 돼요? 자기의 몸이 죽은 자다. 내 몸이 죽은 자다. 이 말은요, 어, 그 육신, 육체의 생각이 죽었다. 라는 거예요. 내 몸이 죽은 자다. 여러분, 그, 그, 아브라함이 몇세 죽어요? 175세 죽어요. 근데 지금 100세 나면서 자기 몸이 죽었다. 이 몸이 죽었다는 바디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어? 나는 할수 있어 어? 할수 있다 하는 자신의 생각이 죽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할수 있어 그 생각이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모든 생각 자체 이 몸이 육체의 생각이 육신의 본성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던 하나님의 시간들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 그래 너가 얼마나 보잘것 없고 너가 얼마나 너 스스로가 대단한 줄 알고 있지.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는 건데 네가 마음껏 환상과 자기, 자기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너가 지금 아들 하나 주겠다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따라오고 뭐 고생 겪고 그런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정말로 이루어질 것은 이 이삭 아들을 통하여 너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몸을 빌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역사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자기 몸 육세,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죽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25년을 쓰신 거죠. 이 백세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이 벌어지지 않고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기 죽음을 몰고 가셔서 자기 죽음의 끝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도록 하신다.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속으로 다 하셨죠 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여기 죽은 자와 같은이라는 이 번역은요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다름없는 죽은 자가 되어버린 그 뜻이에요 죽은 자가 되어버린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순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그 알라 얘기하고 있는 이슬람 이들의 후손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아니면 선지자로도 여기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지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니에요 많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갈라자 3장 16절에 내가 주겠다라는 그 많은 자손들은 오직 한 사람 자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약속해 주셨던 하늘의 묵별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은 다 누구로 말미암는 자손이에요? 언약의 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손이죠 교회죠 이이 이 하나님의 자손들만이 갖고 있는 갖게 되어지는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요 이전에는 나는 내가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니까 나의 존재됨을 확보하고 유지시키고 나의 존재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돈도 필요한 것이고 뭐 결혼도 하는 것이고 자녀도 있는 것이고 뭐 돈도 뭐 쓰는 것이고 다내 존재를 나타내는 일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면 이 존재가 나는 내가 참 존재이고 나가네. 나의 참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이유, 목적이고 나의 존재의 이유이시다. 하나님이 존재의 가치고 이유고 목적으로 방향이 전향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건강을 사용해서 돈의 갈픽함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속석임을 통하여서 내 안에 백세내 죽음을 경험케 하셔서 그 안에서 예수가 태어나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받죠. 이전엔 내 존재로 살았어요. 내 존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어, 기쁨이었고 신앙도 그래서 했어요 기도도 막, 기도 왜 열심히 하죠 기도 많이 하면 예, 그,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늘 일찍 오는 거예요 넘버1 항상 물었어요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늘 그렇게 먼저 오냐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와서 속상한 거 일러바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와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나님한테 복도 막 구하고. <웃음>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냐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 성경 많이 하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다 자기 존재 확인이잖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아, 내가 오늘 예배했어 나는 그래 구원받은 성도야 신자. 아니요 예배 와서 이 예배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고 싶어도 올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대면의 자리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존재를 생각한다면 이래선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뵙는 것에 대한 존재 인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을 거다. <웃음> 그렇죠.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영화를 입으시는 일에 내가 어... 오해를 받고 모욕을 겪고 내가 속상해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봐줘도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면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진 자의 심장이고 가슴이고 이게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무엇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나가 안 나가 왜왜왜 왜왜 그런 생각 왜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졌는지를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죽음으로 내 육신의 본성과 육체의 생각을 끝장내는 자리로 나를 몰아가셔서 나를 끝장낸 나? 그 끝장낸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졌나? 태어나졌다! 그렇다면 나는 내 존재로서 사는 게 기쁘지 않고 슬프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것이 나는 참 좋다 예수가 좋다 마가음 10장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성경을 증언, 자증하는지 보십시오 마가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백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백배나 받는고 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 이렇게 연결되면 자연스러운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가 있죠. 그렇다면 이 백배에 대한 의미가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과도 연결이 돼야 돼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 구약에서 말해주는 백의 의미가 뭐죠? 자기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은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해하고 보게 한 것이죠. 그때 얻게 된 것이 이삭이었고 이 이삭을 누구로 본 거예요? 이 이삭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그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무너지고 철저히 나라는 존재가 파산되고 나니까 보이는 것만 믿었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몇살 때? 백에. 아버지나 자식이나 뭐 부모나 뭐 형제나 아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린 자는 현세에 지금 살아가면서 뭐. 부모 자식,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또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 그렇다면 이 100배가 뜻하는 음, 것이 박해와 또 영생과 연결되어서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온전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아까 창대케 한다고 할때 아브라함을 창대케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했다라는 것은 그 이름 안에 아브라함 안에 누구를 두신 거예요. 예수님 두신 거죠. 예수님을 두신 것에 그 창대가 벌어진 거예요. 욕기 8장에 가봐도 7절에 가봐도 어, 빌다시 욕에 대하여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에 많이 붙어 있어요? 예, 네, 그 식당에 많이 붙어 있어요. 네, 딱 가면. 근데 이 말은 빌다시 요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시고 요배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죄만 보는 거죠. 상선, 에, 뭐 권선징악, 상벌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누가 죄가 있으니까 자식 잃어버리는 것이고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겪는 것이고 이렇게 몰아갔단 말이에요. 욕도 답답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보다 죄가 없어서 이 고통을 안 겪는 거야? 나는 너희들만 못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안 그랬어.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그런데 새 친구들이 와서 특별히 빌닷 같은 경우에 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정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그 다음에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다 딱 붙여놓는 거죠 자식이나 전토나 뭐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백배나 받고 딱 박해를 겸하여 이건 제가 식당에 같이 붙어있는 걸못 봤어요 백배나 받고 딱 거기까지 심이 창대한다라는 것이 이게 신본영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알아요. 그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기독교는 뭐 복받는 종교. 뭐 복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받는 게 세상 물질적이고 세상 건강이고 오복을 받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어, 알아요. 어, 그거 번영주의야. 틀렸어.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또 다른 신번영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사랑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왜 결국은 그 자리로 가냐고요. 이게 신번영주의죠. 내가 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어머,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100배나 받고, 신번영주의죠. 똑같이 가잖아요. 버리면 하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면 결국은 건강이 스트롱해지고, 없었던 돈도 생기고, 비즈니스도 막 확장되고. 아니요. 빼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 얼마나 소중해. 이 소중한 것에 내 죽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로 인하여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냐는 거 그 박해가 이루어진 이 소중한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의 자리로 내몰려가는 이 박해가 겸하여 있을 때 뭐가? 백배. 뭐가? 자기 죽음이. 그때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돈을 받고 세상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들그 가장 소중해 자식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식 너무 소중히 여기죠 한국 사람들도 또 자존심 너무 너무 명예 체면 너무 너무 소중히 여기죠 여기에 자기 죽음의 숙자인 백배 백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 백이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가치 나는 나는 절대 이건 내가 다른 건다 양보해도 나는 이 소리는 듣기 싫어.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백배가 되고 박해가 거기서 겸하여져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 그냥 성도들은 손님은 왕이다죠. 손님은 대접해드려야 돼. 아, 이 여기에서 이. 진짜 불방망이가 떨어지면서 "아, 그,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가증하고, 내가 정말 벌레요, 구덕이구나." 난 지옥 끝자락에 있어도 이, 맞다간 자구나. 이런 존재의 확인, 내가 얼마나 이 소중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끔찍히 여기고, 누가 여기에 한마디만 하면 자식 얘기 그냥, 누가 여기다 자식 얘기 한마디만 그치만, 그냥 그냥. 갑자기 그냥 싸움 딱이 돼가지고 얌전하던 병아리가 갑자기 확 일어나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이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죽이셨나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 아침에 일부예배 끝나고 한 성도한테 물었어요. 네, 성도님 성도님은 어,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일에 하나님이 성도님의 가장 소중한 것 죽인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네, 결혼입니다 제가 결혼 안 하고 군대 갔으면 저는 절대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이제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혼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가는 거라면 100배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해놓고서 예, 우리 둘째 딸 예, 샤론이 하는 말이 아빠 미국에서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뭔데? 텍스 때문에 <웃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이시는 그 일에 나의 소중한 것이 죽어지는 그 아픔이 성도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그거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십니다.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것. 오늘 본문 3절을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그죠? 아브라함에게 태어났대요 실제로 낳기는 사라가 낳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음, 하나님이 죽이시는 백이 음, 벌어지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기 시작한다라는 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4절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이 난지 며칠 만에 이게 정확한 번역은 8일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은 가슴에 품고 그래 8일을 정확하게 8일째를 기다렸다. 그날 8일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죠. 이삭의 할례를 행하죠. 바로 백이 벌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인생 하나님의 명령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명령에 대하여 비로소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희생을 죽음을 어? 육신의 생각을 죽여가면서 그 길을 갈아, 가기로 순종하기 시작한다 제가 직분자 후보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어,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음,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에덴개혁장로의 교회가 한 가지 또 공적 모임으로 정하고 있는 게 수요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수요 모임에 나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님 예, 뭐,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린 주관식에 약하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객관식도 사지에는 혹시 좀 그러니까 제가 이지로 두 개로 드리겠습니다 1번 은혜 받으려고. 2번.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2번. 네. 은혜 받기 위하여서 수요 모임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구나. 강래성 목사가 말씀에 자신이 없고, 은혜를 못 주니까 저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지 않거나 은혜를 등한시 여기면서 모임에 오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 모임에 오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 이기에 교회가 같이 정한 이 공적 모임에 대하여 한 몸이 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당근이고요. 수요 모임에 오는 이유는 교회 하나 됨 내가 지체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하여서 온몸에한몸이잖아 내가 이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의무를 내가 다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8일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거그 하는 거예요 그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속히 수요 모임에 갈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형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거지 어? 은혜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곧 그냥 밤에 운전하고 또 거까지 기 가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건 옳은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태어났다면, 계시다면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 있어야 돼요. 시편 126편, 하나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런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그때 카이로스 때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그 마음의 결정과 결단이 벌어지는 그때 그 그때 돌아가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삭이 태어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회에는 찬양이 차쳤소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죠. 교회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또다. 대사. 큰 일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 일이 큰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웃음이 그 일을 통하여 우상이 깨지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큰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지도록 우리를 죽이시는 일에 포로로 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 포로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구속의 때 꿈꾸는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웃음이 터지고 입가에 찬양이 퍼져나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속썩일 일들 많아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건질 때는, 건드릴 때는 가장 귀한 소중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소중한 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신약의 교회인 에루사, 에덴 개혁장록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지는 일에 하나님의 큰일들이 벌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참된 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안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8일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탕한 것입니다 내 입술이 추하고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것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갈등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진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자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주님 맞이할 때이 싸움을 하다가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화, 영광의 주님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울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웃고 하늘에서 우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울고 하늘에서 웃는 하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진 자로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된 신앙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삼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진 존재로 그 삼위 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탄생되어지는 이 중생의 경험을 가진 자로 남은 시간 하나님이 가장 상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소중한 것들을 버리게 해 주신 이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남은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을 가진 자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 주님 때문에 흘렸던 모든 것들 소중한 것을 백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 눈물 되기 원합니다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참교회로서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바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